으아아아 아, 아! 고양이 소리내니까 만만해? 으 강아지가 화난 개가 화낼 때어떡 하지? 어? <s Tür weten> 걱정하는듯한 말투어듯하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 이러는> 야야너공때문 <거야 웃음> 그래 지금? 아너는 어, 항상 공이 문제야 이공내야 오. 아 몰라 없어 대체 없어 no. 이거 안 바꿔야 보은내 것이야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 잉 어, 너스내있네맨왼쪽지마 뭐, 뭐 쓰...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웃음> 아, <머리> <웃음> <집 정말> <웃음> <웃음> 어? 안녕! 오, 오, 방력 있어.